주인 장사꾼 목소리가 계속 끝까지 발표했는데, 감사하네요. 같이 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시작하자. 할렐루야. 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에 믿음을 주시려고 할때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히브리서 11장은 말 그대로 믿음장이고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당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잠깐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의 동기가 움직여서서 반응할 때 같은 말이라도 믿음으로 말을 할때 욕할 때와 믿음으로 말할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러거든요. 인격.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화가 막 나는데 화 나는 것 저도 화가 대단히 화가 많았던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혈기를 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웃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 화내는 사람을 부끄럽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더 부드럽고 온유스럽게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끔 해줘 버려요 믿음이 허상과 같은 일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실제로 다가온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돼요 성경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안 나오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안 나오신 분들보다도 그래도 나오신 분들이 상이 커요 이 상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차이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크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죽기살기로 설교하는 거예요. 죽기살기로. 죽기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악수고.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 매일 악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정원 앞으로 나오너라 그럼 우리가 다 나가야 돼요. 같이 예. 보자. 믿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음. 기도하고 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예. 자 근데 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고생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더 자주 하나님께 가잖아요 믿음도 더 가지려고 하고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질을 향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 고생 좀 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자신같아아 오늘은 아닌거같아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에요 75세 정도 되면은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고 인간의 몸에 근육이 다 풀어지고 뼈만 남을 때에요 예. 그러니까 75세 때 움직이기 싫고 누워있기를 원하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좋고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게 좋고 손자 제로이나볼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진척 아베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끄시는데 안전된, 안정된 삶을 포기하라고 그러시는 요 그래서 너는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새로운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불러냈어요 너 정말 믿음으로 살겠느냐 순종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를 같이 내가 너를 믿음의 복의 근원으로 복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죽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돼요. 서바이벌 게임.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오직 믿음을랑 달랑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순종. 대꾸도 못 해. 요 하나님 어떻게 일개인이 그런 말도 못 해요. 아브라함아 가거라.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멈춰라, 멈춰요. 물이 떨어졌나이다. 우물 파라, 우물 파는 거예요. 그또 우물 파면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몸과 마음과 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야 굴복할 뿐만 아니라 다 내려놔야 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삼촌 삼촌은 하나님이 으니까 나도 하나님 따라갈래요 삼촌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야야 서라 내가 우리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시지 않잖아 하란 땅에서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리적거린 것은 다 내려놓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대라의 뜻은, 지연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사사건건,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들아, 여기가, 종종, 점점, 종이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를 또 가는가. 우리 씨가 흉내내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 는를또 갈란 말이야? 제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게, 아버지, 갈게 우리 있으라 그랬잖아요. 나 혼자, 어떤, 인정한 말이야. 난탈레하면잘것 같은데. 요 나 같은 인간을 지혜종으로 만드시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다으까 간판을 하면 간판집에서 간판 같이 하자고 그러고 <웃음> 옷공장에 가면 옷공장에서 나를 붙잡아서 평생같이 옷공장 하자고 그러고 <웃음> 재단하면 재단 으으으으으고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생긴 게 이렇게 생겨도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혀 가지고 그까지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말 하니까 또 천국의 비밀의 장소에 가 가지고 그곳이 지성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하나님 하나님 얼굴 보고 살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남 죽기 실다니깐요 하나님이 죽음도 만드시고 영생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막웃으시더라고 그게 그렇게 두렵냐 너희들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내가 성분이라 어때 김 목사는 고개를 들어라 그래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 얼굴이 확 보이는데 하나님이 확 웃으시는 거예요 어때 죽지 않지 내가 우리 손자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다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어깨 동무를 타고, 한 발짝, 자한발자한발자 한 내가 걷는 한 발짝이 너무 죄인된 발자국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따라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하나님과 같이 움직일 때마다, 음악 소리가 나고 공중에 나는 것 같고 혹시 이 분이 예수님이신가? 저쪽에 우리 교회 본당 여기 두배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공간에 저천쪽 벽면에 모세와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법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아서 소곤소곤소곤소곤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나도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하고 지금 어깨동무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막 눈물이 나서 죽겠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뚝뚝 뚝. 그래서 하나님은 울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지연시킬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끊어 버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정리시켜 버리셔 로또 있지? 아브라함이 정리 못하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치고받고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양들도 막 뒤섞이고 티범벅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롯이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롯에게 선택을 하게 만들잖아요 롯너가 마음껏 선택해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주마 롯은 요단 들판을 선택하려고 소동과 고모로 쪽으로 가고 물이 있는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산골짜기만 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겼어요 좋은 거다 줬어요 좋은 거다 줬어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은 그저역 불바다가 되잖아요 유황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지금도 불안풍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에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늘 딜레마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도 착착 잘났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가 시가 없어 늘 아브라함의 스트레스는 자식 문제에요 후순 문제에 항상 걸려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걸림돈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자식을 얻으리라 그런데 믿음이 현실에서는 믿음이 약해지는거야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데 사라도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미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라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얻은 하가를 얻어가지고 대구가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아브라함을 자꾸 부추겨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요. 나는 자식을 못 낳는 여자니까, 지금이라도 당신, 하가를 빨리 치아 소서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그런 달째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러어요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 안에는 내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그건 너 방법이지. 너가 사는 방법이고 너의 생각이고 너의 마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또 믿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살아도 치유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늘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종 오다가다 만난 종 정말로 문제야 그 종이 자기 밑에 들어가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섬기거든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노예 노예지만 너무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섬기니까 자식처럼 여겼어요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모든 재산을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에셀은, 신실하지만 엘리에셀은 엘리에셀일 뿐이다. 사라를 통해서 네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다. 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실수와 실패와 흐물과 하나님 뜻을 전혀 몰랐을 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실수와 실, 실패를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그러나 이제 실수하 실패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어떤 갈증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는 뭐냐? 결국은 죄가 주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내 안에 깊은 갈증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 죄에 대한 갈증이 절대 없어지지 않니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이 임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모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데뭔 무슨 걱정이야 욕을 먹어도 괜찮아 누가 나를 저주하든 욕을 하든 비하냥 거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히브리스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모세는 그 어머니 요괴벳의 믿음에서부터 믿음이 싸기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파로 왕이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근데 요괴벳씨 몰래 몰래 키우는 거예요 또요괴벳씨 해산할 때 시브라라고 하는 아저그 산파 산파들이 죽이지 않고 이 아이가 너무 충명하니까 이 아이를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괴벳이 몰래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요괴벳이 모세 얼굴을 보니까 너무 너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크는거야? 그러니까 예 해라 모르겠다 믿음으로 해보자 믿음으로 끝까지 해보다가 하다 하다 안되니까 갈대상자를 엮어서 주님께 막히고 나일강물에 보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고 믿음은 아버지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믿음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믿음은 나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사모님 집안에서는 사모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믿음이 예. 그러다가 목회자를 만나서 집안이 뒤집어졌지 예. 또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님은 지금 걱정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걱정이야 내가 우리 어머님 때문에 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고난이 바글바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시민이 수많은 종족들이 애굽 사람이 되고 싶어 할때 모세는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또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거부를 해서 임금이 노했는데 임금의 노함도 상관없었다 자 그러니까 애고방은 모세가 이스라엘로 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대노했다고막 질책하는 거야 그렇거나 말거나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은혜를 모세게 에 주셨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난당한다 내 백성이 고난당한다 근데 저 백성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에게 없는 것이 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짜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누군가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오래된 전설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무나 얘기나 우리가 주님의 귀에 는 능력을 다 받지만 일일성으로 능력받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남아 있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귀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에게나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고 세상의 괴락의 가치를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11에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독특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요수와 같은 사람은 모세 같은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그 밑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굴 얼굴을 맞으며 이야기하고 모세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을 때 요수와는 회막문 앞에서 계속 이긴 거예요 왜? 자기가 모세보다는 더 열악해 모세의 선자보다는 자기가 믿음이 더 없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친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는커녕 자기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도고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리 지키는 거야 자리 자리. 근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야. 할렐루야. 모세는 잠을 자도 여호수는 잠을 안 자고.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를 지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왔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론도과 모든 사람들이 죄었는데 여호수아는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의 기회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하셨어. 또 열두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화가 들어가잖아요 갈렙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능력이 훨씬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화는 능력이 없으면 없는대로 더 버텨야 돼요더 자주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신를 주신 이유도 다른 교회 목사들요 제가 사명교회 할때 다른 교회는 막 부흥이 막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는 하나님 나는 왜 부흥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시고 나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나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버티고 우기고 버기고 다른 종들은 웃음을 지을 때 나는 울어야 되고 다른 종들이 돌아다녀고 낄끼리 그려올 때 나만 재단지켜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받는 지름길이라고 더 보니까 나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각 지파별로 지파장 12명을 가난 땅을 40일 동안 정찰하도록 했어요 40일 동안 정찰할 대로 다 했어요 정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정찰을 해 왜? 두 사람을 정탐꾼을또 보내잖아요 여리고성 문화들일 때 정탐 다 끝났어요 그냥 가서 밟아버리고 부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또두 명을 보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리고성 안에 기생나이 있다니까요 기생라합이 있기 때문에 기생라합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또 반복해서 하나님은 또 보내서 그 정탐꾼 살 살모니, 살모니 라합을 만나서 보아스를낳잖아요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라합 때문에 정탐꾼을 두 명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촛보에 라합이 올라가 있고 히브리스 1 1장에도 있는 거예요 라합이 정당권을 보면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초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나이다 40년 전에 있던 일을 그대로 라합이 40년 동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애급을 건너왔다 한 땅에 들어온데 사막에 어디 어디 거쳐서 어느 민족이 박살나고 어느 민족이 박살나고 또 저들 하나님의 대감 백성들이 또 잘못할 때는 또문득병 걸리기도 하고 가늠하다가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도 죽기도 하고 랍은 다 들었어 이미 이스라엘 민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 무엇 때문에 이미 망하기로 작정된 여리고 성에 하나님이또정간군두 명을 또보냈겠어 거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 믿음이 믿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네, 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라면 하나님 언제나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다할수 있습니다 네. 결단 내릴 때 놀라울 정도로 결단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가차 없이 하는 가차 없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또 잘못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잘하려고 하고 내가 잘한 것을 또 믿는 것도 실패를 벌고 내가 못한 것을 또 의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심한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못된 것을 절대 우지하지 마세요 내가 말을 잘못하고 함부로 한 것을 계속 안 바꾸면서 계속 이야기만 그 얼마나 큰 실패를 부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데 내 안에 이 못된 것이 너무 많이 있다니까 내가 또 잘한 것이 있는데 잘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막 우기고 우기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잘했든지 내가 과거에 못했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은 이리에 상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